자, 23번과 24번을 보시면 자 3번이 더 붙습니다. 라, 시, 라, 시, 0,1, 0,1, 1, 2, 1, 2, 2, 3, 2, 3 자, 밑에서 앞에서 설명했듯이 라, 시, 시하고 도 사이에 검은금반이 없는 반음입니다. 그러므로 붙이라는 뜻입니다. 도와 고래, 3번, 0,1, 2, 3 자, 이걸 맞춰서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. 3심만 반복하고 넘어가겠습니다. 첫 번째, A선 0, 1입니다. 시작! 자, 두 번째, 시도, 시도, 시도, 시도, 1, 2, 1, 2 자, 다두 번씩 합니다 도래, 도래, 2번, 3번, 2번, 3번. 하겠습니다. 시작! 자, 이번은 내려옵니다. 자, 방금 보시는 것처럼 피아노와 달리 3번이면 3개가 다 눌러져 있죠? 아, 처음 배우는 과정에서는 반드시 눌러주도록 합니다. 그래야 습관이 듭니다. 자, 지금은 테이프를 붙여 있지만 바이올리스트를 보면 테이프 안 붙이고 아무것도 없는 지판을 누르게 되지요. 어느 정도 실력이 쌓여지면은 이 테이프를 다 떼게 되겠습니다. 이번에는 3, 2, 3이 2 하겠습니다. 레도 시작. 시시자 이번에는 시도 시라 시라 시작 네 이십사 번 연주하겠습니다. 자작편예편